자 그러면 우리 인첸트 들어온 이상 또 우리 순배임들 어떤 행보라든지 어떤 미미라든지뭐 이런 걸 내가 배워야 또 같이 컨텐츠를 만드는데 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순배임들 월드컵 중에 하나 덧맘의 월드컵 가을 업데이트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어? 어? 어? 어? 어어 어, 어. 어. 요시야 살려줘 어? 요시야 살려줘 뭐야 뭐야 뭐 먹고 먹고 먹.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시. 하... 오해하지 마세요. 어왜 자꾸 걸로 올라가시지? 어어 어. 그러니까 어, 어... 어? 어? 아, 지금 점프를 해서 내려가다가 아니 아... 근데 벽창에 버튼이 보임. B 맞음? b y 점프 붙어있고 B 맞겠지? 이거, 이거 어. 맞겠지? 이거 오케이. 맞지? 오케이 이거 맞아요 선님 거 맞아요 자, 내려가고 여기서 이제 자 점프, 점프 점프하고 Y라고? 버텨 어 그렇 아 그렇 니 아, 아니 아니 아니 그걸로 아니 엉찌기 왜야? 하, 점프하고 하, 아래를 누르면 엉찌인가? 허허허허허허허허 나는 좌부를 열심히 누르고 있는데 야. 아. 아. <웃음>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우리 더나가 잘한다 옳지 옳지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해요 기다렸다가 뭐? 지금 기다렸다가 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목, 목 넘어가겠어 잠깐만 아아 목을 아아고 해봐 아아아넘어가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 지금, 지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어, 잠깐만, 한 시간이 지났는데? 어? 잠깐만, 내가 뭘본 거지? 잠깐, 한 시간이 지났, 잠깐만. 짧게 치려니까 계속 뭔가 자주 뛰게 되는 것 같아. 어? 어 맨... 잠깐만, 이게 뭐, 어? 어라? 것이... 오, 잘한다, 잘해! 야? 어, 잘한다, 오, 와, 잘한다! 음. 어, 아! 아! 아! <웃음> 어, 아, 오. 님들한테 의미 기다렸다가 갔다가 어, 너무 좋아요 뭐가 문제야? 지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너무 좋아요 타타타 가고 중중 고 중중 어허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하고 가고 안어 어허허허 어 솔직히 덧맘에 보면서 열 받아서 덧맘에 사서 다깬 사람이면 개쵸 아전 이거 해야겠네요 이거 어떻게 이겨 같은 영상 <웃음> 이거 뭐그 뭐, 박지성 스페셜 같은 거예요 이 영상? 아오 <웃음> 어, <웃음> 아니 점프가 저 많이 높은데 어 그렇지 어어어 <웃음> <웃음> <웃음> 죽일까봐 나 너무 긴장하고 있었어 아 잠깐만 나 방금 거북이한테 죽는 상상했어 아 잠깐만 방금 거북이한테 죽는 상상함 어리버 어. <웃음> 어 근데 이거 못 고르겠는데요?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이거 못 고르겠는데? 근데 이거 어 근데 이거 죽이는 거 지금 맞나요? 죽이는 거 맞는 죽이 죽이는 거 맞아. 만... 죽... 죽... 야 죽이고 점... 마... 왜 점프하고 와이 왜왜왜 점프하고 와이 왜 점프하고 와 아니 왜 점프하고 와이 왜 점프하고 와이 점프 점프하고 와이, 왜, 점프, 왜 그런 생각을 점프, 왜 <웃음> 왜? 뿌려고 아, 이... 아, 왜? 왜? 왜? 어, 아, 나침 나올 것 같아 아, 나 너무 아, 이거 아까 봤다. 어, 어, 예방주사 맞았다. 어, 예방주사 맞았다. 야, 이거, 어, 예방주사 맞았다. 야, 이거, 어, 맞았다. 야, 이거 아까 봤다. 어, 화이자 맞았다 이거. 던이자. 던이자 맞았어. 던이자. 아, 어, 이거 예방 주사 맞았다. 이거 괜찮아. 아, 어떻게? 어, <웃음> <아까 웃음> <봤스. 웃음> 아, 아까 봤어. <봤스>. 사 아, 아까 봤어. 아까 봤어. 아까 봤어. 모 더나? 더나? 더 야, 야, 뭐야. 아, 그래도 어. 매분 짧네 아, 어, 더나 맞았어. 매분 짧 <웃음> <웃음> 아니, 만짧아 아 괜찮아요? 네. 아 그래? 네. 아 이거에 칠팔이 네. 뭐... 데스를 더 한다고? <웃음> 잠시만요. 아니 점프는 왜? 아 점프 키에서 손 뽑아 진짜. 점프 키를 뽑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아왜 아, 이렇게? 아. 현재 얼마 마이크로 컨트롤이야 이거 잠깐. 마리오가 죽어요. 아, 아니. 마리오 지금 뭐한 천국 체험권 끊었네. 오케이. 위치 파악해서 이렇게 디자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아니. 아 왜? 아왜똑같이 이게 왜안 터져? 나 돌겠네 진짜. 아. 왜? 이래서 모더나가 코로나를 못 막은 거야. <웃음> 이래서 <웃음> 백신이 소용이 없는 거야. <웃음> 나는 이거. 난 도저히 난 이해가 안 되네. 나 이게 중간에 갑자기 불꽃 카이팅 시전해버린 게난 이제 이해가 안 되네 이거. 아더 봐야 돼? 아칠 데스 뭐더 보라고? 아 이거 억지로 맥이네. 개빈님 표정 관리 해주세요. 님 선임이에요. 히트 아. 히트. 괜찮아요 선배님! 그럴 수도 있죠! 괜찮아요 선배님! 오목숨 30초 컷 이것이 c 이의 장염재다! 어? 에일리가 부릅니다. 해보! 조현수 백상현 그들은 선녀인가? 선배는 괜찮아요! 이게 정말 게임이 못된 거다! 어, 이런... 괜찮아요 선배님! 아, 이런 어, 버러지 물름을 어, 어떻게 들고 오라는 거야! 아아 <웃음> 아. 옳지 아아아아아아 <웃음> <웃음> 아!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놀라셨죠?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아 그걸 이제 알았니? 아어 <웃음> 야! 어 멈춰주고 그렇죠 그렇죠 <웃음> <웃음> 아니 일안 하고 살 거야 그렇지 아 근데 감동이 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 던수한무로 갈게요 감동이 있었어 일자로 내려가기 차원 차원 지금 <뭐되나> 지금, 가면 m m e n 선배선배 n d I 역시 k e it through. Simeon, Daddy, 집 따라와. <웃음> 집에 갈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따라와 봐. 아하. 어? 어디 갈 미친 교주야 야, 야! 너 어디 미친. 아, 이거는 재밌는데? 점프? 아, 죽이고 아, 바로 점프, 동전 먹고 뭐, 일적으로 내려가고 어이! 바로 달리기 키 누르면서 지금 갔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갔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아니 무슨 해적단한테 잡혔어, 이케? 아이씨! 아주 좋아요. 어,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좋습니다. 선배님 아주 흐름 좋고요. 흐름 좋아요. 선배님. 그렇지, 먹어주고. 어, 너무 좋아요. 아! 어, 괜찮아요. 성장도! 아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아, 돌아와. 돌아와! 다시 먹고! 아. 너무 좋아요! 오히려 좋아! 전화 비복이야 진짜 잘못했어.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진짜 어, 오히려 진짜 좋아. 미안해. 이야! 그렇지.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버섯돌이가 뒤에 선배님 버섯돌이 선배님 우리 버섯이 뒤에 선배님 원래 목적을 어? <웃음> 일단 어 일단 이거 선택해야 될것같아 와, 근데 맵이 되게 사람들이 잘만. 어? 얼. 어? 기회가 온 거죠. 그렇죠. 고민하지 말고 그냥 막 가야죠 이제. 그렇죠. 왜 조금 더 가셨을까? 어, 오케이. 어 좋아요. 가야죠. 고민하지 말. 아왜 왜? 어? 음? 어? 자만 <웃음> <웃음> 메롱은 메롱은 왜? 어 어쨌든 빨리 가보는 거예요. 하! 자, 아 자, 자, 어 자, 하! 자, 하! 야 자, 자, 자, 자, 자, 선배 자,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아 자, 기합! 이었어요 기합, 야 따라라라라라라 자, 다다단어요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먹 자, 자, 자, 자, 이거 왜... <웃음> <이게 왜 먹어? 웃음> 차라리 이렇게 된 이상 저 피를 저 점프대 바로 아래 놓고 밟자마자 그냥 바로 가면 안 되나? 이거 안았잖아요 진짜 능력이 있다. 합병한다. 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가깝게 아, 이게... 덤프 티언나 케빈님 진짜 한 달만 아, 빨리 들어오셨어도 그럼, 저런 거 바로 여기서 옆에서 2 4 시간 쉬지 버튼을. 않고 구경하실 수 어. 있으셨는데 정말 아깝다 더 이상 보면 내 입에서 나도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겠어서 스위치 사서 직접 해보러 갑니다 덤 땜시 적금도 깼네 대신에 구독을 어. 끊으면 되겠지. 어. 어어어 어, 근데 어, 밑에 분이 있어, 있어 밑에 분이 있어 선생님 어 밑에 문이 있어 어 밑에 문제 10살 사촌동생 현우 어? 소개시켜드릴까요? 어, 추석 때 저희 집 와서 스토리 모드 좀 깼습니다 어? 어? 어? 예 어... 어... 아니지. 어... 아 어! 어! 아 감동이 있다. 우리 승베림의 플레이엔 감동이 있다. 어 이거 아까 그거 같은 거네 별 만들어주고 없애주고 어아어 아, 어. 어, 뭔지 알것 같아. 하고 지금 바로 딱어어 따... 어, 그렇지. 어 없애주고. 아아 저걸 먹는 거구나 저 빨간 코인을. 어? 어자뭐 아. 아 이럴 수 있지 어 이럴 수 있지 충분히 이제 이런 거는 솔직히 그렇죠 문제지. 어, 돌아다니는 거딱 관성 이용해서 관성 이용 아. 어, 어 그럴 수 있어 몇번 해봐야지 이런 거는 타이밍이니까 어 그렇죠 어 그럴 수 있지 거북이 등딱지가 미울 수도 있어 그래 그 다음에 어 이렇게 해서 어 이제 이것만 잘하면 되니까 자 아. 어. 아. 근데 이거는 이건 난 이럴 수 있다 생각해 어 요거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이런거는 몇번 해봐야돼 원래 한 번에 이런 경로를 알순 없잖아 이거 해.. 어.. 그니까 이런거는 아 이제 다시 내가 눌러야되는구나 딱 익힌 다음에 어 근데 어차피 벽돌이 깨져있으니까 어? <웃음> 어? 그냥 넣어도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렇지 이렇게 땅땅 땅땅 이제 없애 이제 타이밍 맞춰서 하하하 하하 하하 어 가고 그래서 땅땅땅 땅땅 그렇지 근데 어서 넣은 그렇지 그렇지 다시 어허 음, 음, 음. 님 슬슬 벽눕끼면별2개짜리 겁쟁이 블럭 찾아볼까요? 우리 선배님 너무 귀여우시다 도관도관도관 좀! 도관좀 들어가자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맛있어어어어어어어맛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맛있다. 맛있게 맵다. 그, 저만 체할것 같나요? 아, 맛있게 매운데요. 어허. 보 어? 어. 어, 그럴 수 있어. 인생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웃음> 잠깐만요. 아, 씨. 아, 선배님. 선배님 이상한 소리 내시면 어떻게 해요, 선배님? 아, 뭔가 느낌이 오는데. <웃음> 어? 어. <웃음> 오! 하! 어오야호우야 어우야.. 호우야 어우야.. <웃음> 이 하.. 하.. 하.. 하.. 하.. 하.. 그렇지.. 어 오! 야 그렇지.. 어.. 예측 플레이 너무 좋았어요. 어~ 예측 플레이 너무 좋았고.. 어.. 아니.. 어. 아, 밟았잖아 언제요? 아, <웃음> 언제 밟았.. 어 <웃음> 아니, 언제? 안 돼. 안 돼. 아 <웃음> 씨. 그냥 가시면 돼. 되... 어, 그렇지. 어? 어, 좀 기울렸다가? 어, 그거 그, 너무 잘하시는데요? 어 너무 좋은데요? 아! 하겠습니다. 바로 좀어오 점... 마이 갓야아 어. 어디가 어디가 오마마 <웃음> <엄마. 엄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여러분 무슨말씀이세요? <웃음> 게임을 이해를 못하겠네? 아 먼저 올라가는거야? 경쟁이다 경쟁 잘하시는데? 빨간색이 지금 아니야? 맞지? 두루루루샥샥 오! 오! 사빈! 아 매워 어 이건 딱봐도 <웃음> 딱 어려워보이긴 해딱봐 어려워보이긴 해 마인드 컨트롤 어... 아 근데 이거 맵이 매우니까 이거는 좀 슴슴하지 않아? 그지 오히려 이거 좀 어려울만 하잖아 이거는 달려서 점프하기도 어렵고 공간이 안 나고 맞잖아 레알 그지 이거는 이거 해야지 좀 저거는 맵이 매우니까 이거는 어 슴슴해 던집게 어? 어째서? 어? 어째? <웃음> 아 진짜 화난다 이제는 <웃음> 그냥 어이가 없다 어이가. <웃음> 아니 왜 저걸 못해? 왜왜 <웃음> 못해 왜? 왜, <못> 해, 왜? <웃음> 아니 다... <웃음> 왜 때문에? 왜 때문에요? 힘내! 더 힘내! 도망가지마! 왜? 지금이 중요해! 맞춰 싸워! 집중해! 집중해! 좀더할수 있잖아. 포기하지 마. 어, 아니지 마. 왜? 엄청요. 알구나. 난널 믿어. 열심히 해. 아니, 왜? 왜? 왜? 아이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방금 멈춘 거 뭐냐? 아, 그래. 이거는 이거. 여섯 개를 더 해야 된다고? 나를 죽여라 그냥 8개를 더해야 된다고? 스네이크였어? 나를 죽여라 아, 스네이크 블로그로 하늘여행 제목부터 읽고 해야겠다 나 너무 이제 습관적 습관적 마이 오를 한다 대가리로 가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아, 순수하지마 순수하지마 어? 어 올라 어자칫못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무슨 수를 해감 머리 대가리 대가리가 낫지 않을까요 대가리 선배님 선배님 대가리 어 아니 선배님 대가리가 아니라 사실 뱀의 대가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 야, 원래 이런 게임은 원래 대가리야 스네이크는 원래 대가리야 네, 대가리야 네, 대가리 것이다, 그렇죠 버림도 없지 어! 왜? <웃음> 왜? 왜? 어째서? <웃음> 아돈미사 하지마 돈미사 하지마 돈미사 하지마 <웃음> 대가리 어어 아, 아니 아, 순수하지 말자 대가우형 방송음속으로 보다가 현실 웃음 터졌는데 과장님한테 걸려서 혼나고 왔어 대가리 대가, 대가리 선택 대... <웃음> 왜 그랬어 왜 과장님 얘기를 했어 <웃음> 과장님도 이거 보면 오늘 조퇴야 <웃음> 과장님도 이거 보면 감히. 조퇴해야 돼 아 이제 머리를 따라가네. 지금 점프, 지금 점. 점프... 아이 왜, 왜, 왜, 왜 점프 못하게 하는 거야 이 나쁜 놈. 누가 못하게, 주, 누가 칼 들고 협박을, 누가 아... 못하게 했어. 어떤 새끼야. 누가 못하게 했어. 야, 야, 야, 야, 야. 아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잠깐만.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왜, 어째서. 아, 어, 잠깐 왜, 야, 왜, 야, 왜. 잠깐만, 잠깐만. 아, 아니 이거 일부러. 이, 이거 고이잖아 근데 이거 음 덧요시 너너너너너너너 no, no, no, no, no. no. 이거 아까 봤어 먹다 죽는 그거 냠냠냠냠냠냠 기왕 하는거 빠르게 먹는게 낫죠? 냠냠냠냠 여러분 아시겠죠 28년 동안 한 번도 행스크롤 게임을 안 하고 포켓몬이랑 유이왕 하는 사람은 마리오를 처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와! 정말 유익한 정보였어요. 어? 어? 어? 어. 그쵸? 어? 어? 어라? 어잘 어, 탔죠? 여기서? 이제 타..타..어? 아니! 어라? 아씨! 어? <웃음> 아,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나도 좀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임인가? <웃음> 아, 귀엽다. 아, 귀엽네. 아, 이건 귀여워. 아, 귀엽다. 저걸 또 루이지가. <웃음> 아니, 비켜봐! <웃음> 저거 다좀 먹고 가게. <웃음> 어, 야, 이거는. <웃음> 어, 야, 명작이다, 이건. 얘는 뭐야? <웃음> 아, 이거 명작인데, 이건? 좋다! 그렇지. 오 어, 좋다 오 좋아좋아 어 좋아 아이 영상은 뭔가 행복한데 나는? 아이 영상은 뭔가 행복한데 이건 너무 웃긴데 아이거 명작이야 이 이거 마스터피스야 이건 내가 봤어 재밌는데 이거는 그냥 너무 웃긴데. 아... 이건 약간 어? 순박한 시골 청년 같은 느낌 아닙니까, 이거는? 뭔가 도시로 갓 상경한 순박한 시골 청년의 느낌. <웃음> 아, 이건 나는 오히려 좋은데? 어. 그러니까 시트콤 느낌인데 저거는. 돈에 더 받으려고.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더 받으려고? 일부러 더 눌러가지고 너무 새끼이고 깰수 있는데 일부러 돈에 더 받으려고 게 다으면 죽는건 아는데 그니까 어어뭐 아니야. 선배님 플레이하시는답! 지금 좀 왼쪽에서 놀다가만 안 되냐 감히 <웃음> 이것도 시트콤 아니야 이거? 스 시트콤인데? 이제 여기서 잡을 생각 그럼 얜 어떻게? 너무 귀엽잖아 지금 이네 생각이 얼마나 귀여워 <웃음> 잠깐만 이거 뭐야 아하 작전 세우는거 아 이건 귀엽잖아 이런거는 속포 <웃음> 메모장 3매가 돌파 <웃음> 아, 이거 너무 귀여워.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어이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오! <웃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나는 귀여웠다 생각해. 어 우리 승베림 귀여웠다 생각합니다. 어저 10분 동안 한게 레전드긴 한데. 근데 이제 어떻게 죽을지 기대돼 이제는. 어? <웃음> <웃음> 처음에 더염더염하기 더념 위해 그냥 민인주 알았는데 이미 아니었네요. 근데 재밌긴 하다. 진짜 나도 해보고 싶어져막 한번 해보고 싶어져 그렇지 않냐? 여러분들도 그 생각 안 해요? 막아 그냥 나, 내가 해볼까? 저렇게 어렵나 진짜로? 막 이러면서 오우야! 오우야야야야야! 아왜왜 어, 왜, 어째서 왜? 한번 그럴 수 있지 근데 처음이면 잠파 어? 어라? 어, 어. 판단할 때 인정한 사람 많았어? 아 그래요? 촉촉촉촉, 아씨. <웃음> 아니 뭐저 프로펠러 일회용이네. 아, 왜 너는 뭔데 너는 뭔데 너는 왜? 프로펠러 일회용이야, 저거. 저 원래 일회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선배님은 잘못 없어요. 프로펠러가 일회용인 거예요. 엄마, 엄마. 아 협동 아, 맞동맞는데아다 같이 협동 네명 협동은 네 명이던데? 아 이거는 아 이건 귀엽네 어 이건 귀여워 이건 귀엽다 이거는 이건 그냥 약간 그런 거으쾌한 약간 에피소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저거는 저거런거 그냥 에피소드지 저런 거는 어 저런 거 귀엽지. <웃음> 와! 어? 어? 아니야. 그럴 수 <웃음> 아니, 있어. 그럴 수 있어. 타냐? 우리는 더 대단한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웃음> 아니 어? 뭐야? 뭘뭘뭘 뭘, 뭘 해야 되는 거야? 해골 타는 게 아니야?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이거는 잡는 건지. 이 부분에서 아까 호 하는 게열 번. 해골 타야 되는 게 아닌 거야, 이거? 잘해지게 되시면 섭섭할 것 같아요. 오! 어? 아, 안 놓. 아이씨, <웃음> 개같은 놈, 진짜로, 와, 진짜로. <웃음> 아, 씨. 아, 씨. <웃음> 아, 점프! 왜안 돼, 이거, 와, <웃음> 나둘 멀리 못 갔을 겁니다. 루이지도 멀리 못 갔을 거예요, 아직은. 아! 아, 아! <웃음> <웃음> 아 나겠네 와. 나. 아, 왜그 그쪽! 안 밟아요 아이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아내별아내별와 <웃음> 이거 명작이다 아 이거는 야 이거 명작이네 요거 요거 요거 이거 명작이다 어 덜남춘나 또 나왔어 잘, 어 근데 되게 왜? 잘 하시는데 지금은? 막 아, 점프, 점프 고비, 올라가는 것도? 고비, 이거는 300초 안에 되겠지? 에이스인데 에이스? 아, 잠깐만. 어왜왜 왜? 어째서? 빨간 이누구안 어, 좀비 되지? <웃음> 빨간 줄? 아 옆에 친양이구나. 있 나랑 좀 실력 많이 늘었다 오호. 가찬이야. 어 여기 어. 어떻게 들어가지? 오잉? <웃음> 여기 여기 지금 다 같은 녀석 막힌 거죠?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어떻게 넘어가? <웃음> 여기 어떻게 들어가? 잠깐. <웃음> 끌렸다. <웃음> <큰일> <웃음> 이 안들어갔지 뭐야 이거? 이렇게 톡 하면 안되는거야 저거? 어 이거 이게... 어 뭐야 어떻게 들어왔지? 어? 어떻게 아쉽지? <웃음> 어? 누구 들어왔다어막 <웃음> 누르니까 되는데? 막 누르면 돼요? 오케이 막 누르는건 잘할 수 있어 <웃음> 이거 한가짜리 어떻게 하는거야? 뭐, 몰라가지고 아, 나도 모르겠어 <웃음> <웃음> 내가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모르겠어 아. <웃음> 내가 아니, 여기서 잊지 어째서? <웃음> <웃음> 와 역시 AI랑 보통 난이도 가니까 바로 그냥 <웃음> 아이 <아니>, 보통 <웃음> 아니 보통 잠깐만 나 진짜 어려운데 어떻게 하는거니? <웃음> 아니 이건 일부러 못 들어갈 수가 없어 <웃음> 어? 아 잠깐만 어? <웃음> 아니 예? 어? 어떻게 가셨지? 어? <웃음> 간다고?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이거 말이 돼요? 이거? 이거 맞는 거야? <웃음> <웃음> 이거 맞는 거야? <웃음> 어디 <어떻게?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어, 타이어 바람 빠졌어? <웃음> 같은데? 야, 아까 봤어. 하. 자. 아, 오케이. 기다려요. 지금 어, 오케이. 기다려. 기다리면 되겠죠? 지금은?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예스. 오케이. 오케이. 예스. 카인을 제라고 이렇게 해서 오케이. 지금 해야 되겠죠? 기다려야 되겠죠? 지금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 맛있게 매워. 아, 맛있게 맵다. 아, 더 봐야 돼? 야, 능진이 이제 <웃음> 손이 없다. <웃음> 오! 아, 잠깐만! 아, 이스 아, 바로! 찻! 아, 아니 이거 왜안 올라가죠?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자고 그렇지 다시 돌아갈 안전하게 안전하게 익숙해졌다 이거야 바로 아왜안 올라가지 안 올라가지 왜 <웃음> 플래스 버튼 누르면 피 설명 있습니다 피아 이게 다시 생기네 해요. 또 어차피 한 번에 가야되네 <웃음> 근데 이거는 좀 마스터 피스긴 하다 이게 명작이네 이거 이게 명작이야 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6페이지. 이거 약간 그 템포 잡으면 끝까지 가는 그런 거다. 오. 아, <목소리도> 아, 이거 리딩 게임 좀 시작한데. 하나. 이거 둘. 그렇죠. 셋? 오. 그렇죠. 아, 잠깐만. 아, 어어세 개, 세 개. <웃음> 오케이 세. 오케이, 어 이거 시간 왜 이렇게 적어요? 이거 백초짜리. 하나, <웃음> 둘. 아 누가 펄리고 있어? 님 실수로 어려움 키신 것 같은데? 아니야. <웃음> <웃음> 하나, <웃음> 아, <에이>. 둘, <웃음> 셋. <웃음> 아니 저기 넘어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웃음> 하나, 어,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둘, 둘, 둘, 둘, 셋! 넷! 네! 아, 누가 더 밟았어! 아니, 셋 못하겠네. 나 둘, 셋! 아, 이거 진짜진 진짜 빨간 누구 빨간 누구야! 하나, 둘, 오! 어, 좋아, 오히려 좋아, 레이스야. <웃음> 야, 잠깐만, 이거 뭐주라고 <웃음> 아니잖아! 아니. <웃음> 아. 아, 아이, 좋다. 아이런 좋네요 아 이런거 이런, 이런, 좋다 어, 어 이런건 예능신이지 아 저런건 예술이야 저런거는 좋아 아니, 이거는 이런거는 보내줘야 돼 열받는걸 고르는거죠? 응 음, 열받는걸 고르는거잖아 은표지역이 열받지 던차기 <웃음> 이거 던차기지 이거는 던은표 이거 못들어가던거 맞지 던로펠러 이거 일회용 이거 미친줄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머리에 입력돼 버렸어 이제 이건 그 장면이지 어 이건 그 장면이야 이거는 명작이지 어나 이제 던님에 대해서 많이 안 느낌이야 어 뭐랄까 알아버렸다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 어 약간 내적 칠미감이 좀 생겼다 아 다시 한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이건 던수 한무 가야 됩니다 아 토관? 아 토관도 버릴 수 없는데 아 토관 이거 아 너무 귀여워 <웃음> 이거 근데 약간 시트콤보는 느낌이야 아 요거 한번만 더 보자 아 요거 약간 시트콤보는 느낌이거든? 아 이거 너무 아, 공격 아요안 밟아요 <웃음> 아이씨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웃음> 아내 표! 아! <웃음> 아 진짜 이건 까르르 하고 웃게 돼아저 어, 너무 좋아 아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저 그냥 좋기만 해 음. 던요 씨 이게 아까 유령 그거였지? 어 이게 대가리였고 이건 대가리 그래 이건 위로위로어 어. 해골은 난 그럴 수 있다 생각해 어 해골은 그럴 수 있다 생각했어 4강입니까? 8강입니까? 8강? 어 이거는 어우 점점 세진다 잠깐만 아 이거는 근데 던수함무 가야 돼요 아 이거 던차기 던수함무 이거 너무 박빙인데 거의 결승맵인데 지금 아, 이거 힘들다. 안 돼. 데이 던차기가 개빡치는 게 뭐냐면 <웃음> 아, 잠깐만요. <웃음> 아, 저 말이... 아, 마, 아, 말이 잘못나 벽이 있는데 자꾸 요벽을 올라가는 씬이 있어요. 요건 잠깐... 대본에 없던 씬인 것 같은데... 아, 던차기로 갈게요. 이거 어려운데 던차기로 갈게요. 던네이크 던높이요. 이거 던네이크 던미로, 그 장면... 아, 그 장면... 아, 그 장면 어떻게 이기지, 근데? 그 장면을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장면을 어떻게 이겨? 이 비슷해 뭔가 결이 비슷해 두개의 플레이의 결이 비슷해 뭔가 어, 어째서 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거 근데 은표 음표. 어, 음표 근데 둘다 떨어질 거야 내 생각에는 어둘다 떨어질 거야 사강인데둘다 너무 맛있는데 아 이거 둘다 너무 맛있는데 이 결승 라인업인데 진짜로 근데 이거는 아 이거는 거의 지금 브라질이랑 프랑스 올라온 거잖아 어,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거는 그냥 거의 뭐뭐 뭐 어디를 골라 아... 여러분 저 근데 과감하게 딱 말할게요 저 던차기 과감하게 했습니다 과감하게 어, 과감하게 어 던차기 갈게요 저 과감하게 던차기 갔습니다 어, 그 장면 솔직히 마스터피스긴 한데 과감하게 던차기 그 다음에 이거는 더는 표한 번만 다시 볼게요 옳지 옳지 음, 음, 음. <웃음> 이게 존나 웃겨 아 이게 존나 웃겨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음 마스터피스인데 <웃음> 그 <웃음> <각을 웃음> 음, 음, 음, 아니 으윽 으윽 으아 톡완 도완톡도조 톡완조 들어가자 으 혹시 매직방님아 이거는 근데 더는표 가야겠다 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어우 여기까지만 진짜 어지러지한데 이거는 약간 핵불닭볶음면 이거는 짧게 겁나 매워 짧게 겁나 맵고 이거는 진짜 약간 볼때 두통하여 어, 순간이 허라볼라 이거는 근데 이거는 이거 약간 그런 거 있지 점점 뜨거워지니까 점점 뜨거워지는지 모르는 거못 어, 느끼는 거 점점 뜨거워지는 맛이야 이건 약간 좀 이거 먹다 보면 매운 거 있잖아 이렇게 먹다 보면은 쓰읍, 아 이거 맵나 아 맛있는데 쓰읍, 아, 쓰읍, 아, 점점 이렇게 약간 맵다 맵다 맵다 이거 쌓이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거는 음 이거 뭐 어떻게 하지 이게 약간 취향 차이인데 이거는 거의 결승전이 짧고 강렬한 맛. 그 장면일 것 같은데? 아 역시 제 예상이 맞네요. 그 장면은 이거는 명장 맞아. 이거 인정. 이거 인정하는데, 음, 이거 인정하는데 제가 약간 좀 홍대병이 있어가지고. 어 그래도 탑텐이네. 어 그래도 탑텐이야. 이거 봐. 근데 이거 지금 몇 개야? 이거 던토관, 던집게, 던요시. 던로펠러 이 몇개야 이거? 상위가 거의 뭐.. 박지성 첼시전이네 어